그렇다 오늘은 동아일보 인턴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언론사 인턴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후기를 남겨보려 한다 사실은 소지없어 비빌드는 인턴 PD가 콘텐츠 하나 뽑아 온다고 사정사정에서 내가 특별히 도와주기로 했다 하... 그러므로 빠르게 이야기하겠음 왜냐면 너무 귀찮다 시간이 없다 날의자유 시간이 일단 이곳은 동아일보네 고품격 경량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거진 미래전략연구소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참고 대충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다 그렇다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다 이곳이 나 마지막 왜냐하면 이곳은 인턴들이 그냥 빠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인턴들은 경영 리포트를 생산하는 지식팀. 경영 지식을 교육하는 교육팀에서 번갈아가며 리서치도 하고 교육 일정도 돕고 난리가 났기에 편할 일이 없다. 하. 아주 가끔은 5시 반에 출근하기도 하고 리서치하다가 자료 문서만 100페이지를 넘기기도 하는 곳이다. 아, 이거 언제 정리하냐? 존경하는 기자님이랑 취재도 같이 나갔고한 시간 분량 녹취도 받았습니다. 말 겁나 많이 하양분건 아, 예. 누가 기계 좀 개발해줘라. 노잼이지만 no, 실제 전문적인 경영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참여도 가능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 기사의 질이 정말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이건 좀 맛있음. 이런 매거진을 이주마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 개꿀이다. 면접 준비할 때도 좋음.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됨. 게다가 여기 워라벨 보장. 6시 반 되면 칼트다. 하지만 눈치는 보이 동아일보 하면 보수적일 거란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아닌 편이 기자들도 출근 안 하는 날이 더 많기도 하 그래서 광화문 구글이라는 별명이 있다던데. <웃음> 사실 그건 좀애방인것 같다. 구글이라기엔 사무실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막히도록 청자 꼬르륵 소리 나는 디진 인턴 자리도 매우 매우 부담스럽다 매니저 눈치 보임 거기에 별종 인턴이여도 들어오면 매우 매우 더 힘들다 한국 표로 빠지던 거야. 그러나 도망갈 데가 없다. 수면실이 18 층에 있긴 하지만 엘베 건나 안자피 안자피 만자피 하나 증설해 줘 제발 봐탕비실에 간식이 적어서 아침마다 단거리 다니기 연습을 할수 있다. 그래서 드린 매를 공짜 군의 식당에서 채우지만 엘베 안자피 만자피 가까스로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 쨍하게 비추는 맑은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나 싶지만, 청계철 랜드마크가 될 거라며 창문마다 컬러시티지를 덕지덕지 넣은 사옥덕에 헐크나 댓글로 체험을 한다. 그렇게 변신한 채로 책 장도 정리하고, 화분물도 주고, 잡일은 인턴컷.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파티션 없이, 사생활 없이 다시 근무, 근무, 근무, 근무. 그래도 광화문에서 사원증 메고, 스벅커피한번 흔들어 주기 고픈 사람들은 한 번쯤 지원해 볼 법칙한 인턴 자리다. 그래도 유명한 언론사잖아. 하고 나면 폭 썩네. 아니. 한층 성장한 다 자신을 발견하겠지. 아, 물론 체험형 정규직 연계 아닌내 앞길은 내가 책임지자 이제 여기 나가면 뭐 해야하냐 젖서자 그래도 너희들은 못 잊을거야 능력자 인턴 동기들 너는 정말 못 잊을거야 니들 덕에 아주 가게쳤거든직성이 너무 잘 맞아 직성마크짱 조만간 다시 술 한잔 해야지들캬 기암성 인정 암튼 디비아야나 없이도 잘해봐라 이정도면 됐지 나 이제 간다 돈은 안되겠지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이 비할 인터넷 전화 고자한다면꼭 한마디 해 주고 싶다.